안녕하십니까 2월 17일자 해외선물 미국오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주요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장 시작전 발표된 주요지표 발표가 예상치와 다르게 나오며 연준의 긴축정책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에 하락했는데요 생산자 물가지수는 시장의 예상치 0.4%보다 높은 0.7%였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예상치보다 낮은 19만4천건이었습니다. 나스닥에서 매물이 나오며 2 넘게 하락했는데요. 테슬라는 리콜소식에 5%, 엔비디아도 긴축 장기화 우려에 3% 이상 하락하며 그동안 시장의 상승을 견인했던 종목들도 상승을 반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유는 러시아의 감산에도 불구하고 미 정부가 전략 비축률을 방출한다는 소식에 연일 하락했네요. 시장의 인플레이션이 잡혀가는 모습을 기대했지만 주요 지표에서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이에 연준의 긴축 방향이 꺾이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실망 매물이 많았네요. 당분간은 연준의 비둘기적인 발언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스매도 포지션 동향을 통해 나스닥 장세를 분석해볼까요? 나스닥 매스매도 포지션 동향은 h t s 화면번호 402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